안녕하세요. 훈노보컬입니다. 오늘은 과접촉자가 중고음을 낼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가 발성에 문제가 있다고 라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부류가 과접촉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과호흡자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요. 어, 제1부 영상에 보시면 이제 끝사랑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한 학생이 노래를 불렀잖아요. 그걸 이제 들려드렸었었는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과접촉자라고 할수 있어요. 이제 성대협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조임이죠. 접촉이 너무 이제 심한 사람들, 이제 과접촉자라고 하고요. 과호흡자는 이제 바꿔서 접촉이 심한 게 아니라 이 성문개방, 그러니까 날숨의 양이 워낙 많아서 소리가 꽉 조이게 나는 과접촉자랑은 다른 유형으로 이렇게 퍼져서 고음이 나와버리는 쉽게 말해서 숨이 좀센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과호흡자보다는 과접촉자 내가 노래를 부를 때 특히 중고음역대로 넘어갈 때 많이 좀 조인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강의로 넘어가면 먼저 이 과호흡 자를 위해서 하는 이 발성기법, 오늘의 발성기법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게 몸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시는 상태에서 이걸 따라하셔야 돼요. 몸을 많이 열어주는 상태. 오픈도 보컬 첫 영상이 흉복식호 편이잖아요. 이때 제가 강조드린 게 몸을 열어라, 흉각의 확장. 그리고 뭐매 강의마다 항상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는 편이죠. 몸을 열어라. 제가 보컬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오픈이라는 단어인데요 제책 이름도 오픈 더 보이스 제 유튜브 채널명도 오픈 더 보컬 그래서 오픈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몸을 열어준다 오픈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바디 시킨 상태에서 항상 노래 부르고 소리 내시고 특히 오늘 하는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오픈바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왜 소리가 조이느냐 중고음으로 올라갈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조이느냐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자, 우리가 조음이라는 게 있습니다. 조음 음, 쉽게 말해서 이 발음에 의해서 산출되는 말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발음에 의해서 후두의 위치 그리고 혀의 위치, 입 모양, 성대 굵기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조음이라고 합니다. 조음. 자, 이런 이제 조음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요. 보통 우리가 이제 가요를 부른다고 가정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한글을 쓰잖아요. 한글은 크게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음에서 발성에서의 이 조음에서 모음이 해주는 역할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. 어떤 것이 뚜렷하냐면 소리를 낼때 상당히 가볍게 중고음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왜냐하면 모음을 낼 때는 이 조음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. 무슨 말이냐면 모음 값으로 목소리를 산출하게 되면 후두의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 내기 편해집니다. 자, 일례로 성악가들 스케일 훈련할 때,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음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모음으로 스케일 훈련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음간의 간격을 이용해서 발성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모음을 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후두의 위치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음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라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뭐 가요를 부르던 가곡을 부르던 뭐 뮤지컬을 부르던 노래를 부를 때는 자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? 자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렇다고 이 모음 연습을 맨날 한다고 한들 물론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이 되면 이 모음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자음을 내더라도 이 모음을 냈을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최대한 자음에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이제 보컬적인 어떤 센스가 올라왔을 텐데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갭 차이를 줄이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자음을 활용하면서도 이 조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게 과접촉자들을 위해서 잖아요 그래서 이 과접촉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자음을 이용해서 매 자음들마다 이 자음을 활용한다라는 느낌으로 훈련하시면 좋다라는 거죠. 음, 대표적인 자음 중에 하나가 히으. 히읗. 히시죠 자. 히시라는것 자체가 날숨을 좀 쓰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하 무성자음 중에서도 이 ㅎ은 날숨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자음이기 때문에 이 ㅎ을 잘 쓰게 되면 과접촉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발성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과호흡자는 살짝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과호흡자는 ㅎ을 쓰게 되면 호흡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과접촉자만 쓰시라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를 때밥 먹다가도, 먹다가도 울겠지만 끝사랑 노래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면 울이라는 자음이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이라는 8음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절 중에 하나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상행음 음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두 성구로 시작되는 음역이기 때문에 이 울에서 어떤 성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이라는 음절에서는 읗을 살짝 써서 너무 근데 티가 나면 안 되겠죠? 살짝 써서 뒤에 나오는 음절들에서 과접촉을 최소화해 주는 거죠 밥 먹다가도 흙에 치마 이런식으로 밥먹다가도 흙게 너무 이렇게는 쓰시면 안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성분이 지나치게 개방되기 때문에 성대입구가 그러면 이제 삑사리가 나거나 뒷부분이 힘들어질 수 있는거죠 자 이때 제가 전제조건 뭐라고 했죠? 오픈 왜냐하면 호흡압력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몸은 오픈 이 상태에서 밥 먹다가도 흘겠지만, 아까 이제 설명할 때 오픈을 좀 덜하고 아까 했었는데, 지금 이제 오픈을 확실히 하고 한번 해봤어요. 근데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제 다 익히고 나면, 노래를 부르실 때 몸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.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성대를... 불수근인 성대를 마치 수위근처럼 조절할 수 있는 그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시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더 오픈 파 먹다가도 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준비한 강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연습을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실 때는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면 제가 직접 댓글을 하나하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과호흡자 그러니까 노래 부르실 때막 숨이 많은 분들은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. 과접촉자, 쪼이고 너무 소리가 무겁고 이런 분들은 따라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발성기법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